finally, I arrived mosque in Busan with Turkish family. It's so beautiful. <웃음> 너무 귀엽다. 귀여워. One, two, three. 해야지. <웃음> <웃음> <웃음> <밥 먹을 하지. 웃음> 어? 리 안녕. 다 오는 게지서제는고 뭘좀 주세요. 라코트. 잡으면 기다렸는데. 기어요 a a say hi. say hi. 많이 먹지 겟... 왕이 좋아하는 음식 아 최고 음식이네요 그, 이름은 그렇게 써있어요히 음. 대박 어, 음. 어. <웃음> 에버랜드에서 조아가 그, 어. 설명을 있어롯 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요? 검주른 맛있어요? 오, 무섭다. 치즈가 안 찍히네. 와우. 절대 안 찍히네. 오,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하니까. And it's time for prayer. So I wash myself hudo, and then go to the second floor for prayer And actually, I should do prayer too, so I cannot take the prayer moment Even after prayer, many people remain in this place They pray the last and recite the Quran This moment is my favorite You can feel the peace deeply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i n this moment. 머리살랑 가르치고 아랍 가르치기 왜 가지고 그러니까 학원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층에는 1층에는 유치원인데 이거는 전체 운영이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임대를 해 놨어요. 어린이집. 그거 걱정하실 순안나 이렇게 막 성원 옆에 있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조건에 이 공간이 돼 있고 주차 편하고 가는 어린이집 여기는 해요. 당연히. 아, 보통은 여기 입구에서 하는 거거요 예. 여기요? 네, 그거는 네. 아. 남자예요. 여자는 또 저기 따로 그렇죠. 기도원 2층 가서 뭐 이거는 무슬림 학생회가 따로 있나 봐요? 따로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뭐 한국 학생도 들어와 어. 되는데 한국 학생, 거의 이제 연명이 <웃음> 끊어지다 보니까 <웃음> 그렇게 없나요? <웃음> <그냥> 옛날에 <웃음> 내가 회장을 했던 입장에서 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여기도 저기도 어. 내가 고문이다. 아, 여기가 여기 여기 여자분들 네. 우두 하시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이맘님이 계시는... 여러 가지 다영도실로 네, 다영도실 여기서는 뭐, 회의하는 건가요? 네, 회 y 하고 강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 세미나나 뭐 y h e 사무실 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음, 좀 y 나요 y hey, hey, 0 e y hey, hey, hey, hey, 요 e y he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Fortunately, I met two young students who came to the Busan Mosque. They seemed really interested in Islam, and actually, this was really a touching moment for me because I thought young people in Korea doesn't interested in Islam, but they do. So, yeah, it was so amazing. Masha Allah. 자별구장님 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아나까지 이름을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와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요. 어, 위에천장에서다 알아보네요. 네. 그 글이, 글이 아까 입구에 들어뒀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아름답게 지어진 모스크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프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른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네. 어. 보는 책이네 근데 왜 사회학을 공부하다가 이슬람에 사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뭐 뭐. 초등학생 때부터 아, 그, 터키에 관심이 있구나.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터키를 관심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이 일반 네, 예, 예. 돼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아랍 지역 역사도 조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초등 때 비슷하게 전이 친구 알게 되면서 같이 더 관계를 하다 보니까 어. 또 이런 거지 감기 이슬람이 감기 우리가 있는. 생각하는 테러리스트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이제 다른 이런 얘기를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웃음> 나는 사고의 기본이 왜 그렇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 이런면 어떻게 보자가 기본 관점이야 음, 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 좋은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우제 같은데? 아아 <웃음> 말이 안 되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웃음> 그리고 아빠가 죄졌는데 내가 죄진 거 아닌 거 그렇지. <웃음> <웃음> <웃음> 받아들이고 말고에 대한 부 본인의. 아 그야. 따르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 뭐. 따랐을 때 복을 받고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현세에줄 수도 있고 내세에줄 수도 있다고. 어 그러니까 현수에는 참 불행하게 갔더라도 내새 복을 받는다는 전자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 잭 e 단 빗단 메이크업 베케스 라 One more time and s o fast. Don't eat. Sand. What? She's not eating. Delicious? Anna. Anna. She's eating the sand. y e a h I will never do that. I'm s a w o a i just o h e h o h e o h o h o h e o h o e o h e l h e l r e o o o l l o Hello. Hello. Hello. Hello Bye, y a l